안녕하세요.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중모음 워 단어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서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단어를 보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보시기 바랍니다. 권투 원숭이, 원숭이 병원, 병원, 병원 공원, 공원. 공원 태권도 태권도 뭐뭐 뭐? 샤워 샤워 소원, 소원. 궁궐, 궁궐. 동물원, 동물원.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보시기 바랍니다. 공 원, 0 원, 권투 권2 원숭이, 원숭이 병원, 병원 동물원, 동물원. 뭐뭐 뭐? 샤워 샤워 태권도 태권도. 궁궐, 궁궐, 소원, 소원. 오늘은 이중 모음 5워 단어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해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